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컨텐츠는 바로 우리 연못에 사는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물고기에게 한번 베스 구경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위 평화로운 산속 연못에 거대한 베스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물고기 친구들은 베스를 처음 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궁금해요. 시간이 지나고 물고기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스 옆을 지나가는 물고기들 용기 있는 물고기 친구들이 옆을 지나가긴 합니다. 보통 한 번씩 툭툭 건드리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본능적으로 육식물고기를 알아보는 건가? 호기심이 생겨서 더 지켜봤습니다 비단 잉어가 배스를 보고 비켜가네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몰개도 뜨억하더니 비켜 지나갑니다 이건 확실히 알아보는 것 같은데 본능적으로 확실히 육식물고기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방향을 틀어서 유용하죠 과연 베스 근처에 밥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밥만 먹으면 진짜 환장을 하거든요 밥이 살포시 내려옵니다 반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잘먹는다 근데 확실히 베스 근처엔 안가는것 같아요 오, 확실히 베스 근처로 안가네 진짜 베스를 처음 봤을텐데 물고기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아는것 같아요 베스 근처에 밥이 그대로 있죠. 물고기도 본능적으로 베스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